보이스 박지현입니다. 저도 이제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볼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잘습니다 <웃음> 무시하고 이렇게 무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웃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찡해요. 미스터 트로트 허러보이스 박지현이 팬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박지현은 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찡하다고 말했는데요. 팬분들이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면서 평생 열심히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바로보이스 박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닦아놓은 대에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 같아서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웃음>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웃음> 트로트 가수도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대충 부나머지 이런 느낌을 제가 주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올아트 했으니까 뭐 준비한 거다 보여주려고 무시하고 이렇게 무대를 했던 것 같아요. 하트가 쌓여가는 거를 아예 보지를 못했어요. 어안이 벙벙했었죠, 진짜. 노래 끝나고 나서 진짜 어제도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정성스럽게 써주셔서 제가 편지를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찡해요. 팬분들 생각하면 되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평생 열심히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멋있는 분들이랑 같이 경쟁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감사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선이라는 됐습니다. 것까지 하게 돼가지고 또 새로운 예능으로 저희가 5월에 여러분을 또 찾아뵙게 되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